하나하나게 잠을 깬 상태에서 자리에 누워서 호흡에 집중합니다. 양쪽 발끝을 당겨주시고 뒤꿈치를 멀리 밀어내주세요. 발목 살짝 힘 빼주시고 두팔 위를 향해서 길게. 손을 살짝 주먹을 주시고 왼팔 위로 툭힘 뺍니다. 오른팔 위로 툭힘 뺍니다. 양팔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양쪽 무릎을 세워 주시고요. 무릎 오른쪽으로 가볍게 옆으로 들이쉬면서 돌아오세요.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숨의 가운데 날숨의 옆으로 보내주시고요. 들숨에 돌아오세요. 오른쪽 무릎 가볍게 당겨 줍니다. 내쉬면서 복부를 천천히 안으로 들이시고 내쉬면서 다시 복부를 안으로. 들숨. 풀어서 다리 내려 주세요. 왼발. 내쉬면서 복부를 안으로 들이시고 다시 내쉬면서 복부를 안으로. 트리시고 풀어서 내려 주세요. 팔을 위를 향해서 들어 올립니다. 양쪽 견갑골을 손끝을 향해서 어깨가 바닥에서 위를 향해 올라오도록 합니다. 양쪽 견갑골을 다시 바닥으로 깊이 붙여 줍니다. 팔을 편 상태 유지하시고요. 들숨에 견갑골 손끝 방향 위로 내쉬면서 견갑골 내려줍니다. 천천히 팔꿈치 내몸 옆으로 가져오시고요. 살짝 가벼운 주먹을 줍니다. 양쪽 팔꿈치 팔의 뒷면 견갑골을 바닥으로 지그시 내려줍니다. 앞쪽에 가슴은 넓게. 펴지는 상태를 느껴봅니다. 어깨 다시 살짝 힘 빼주세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양쪽 견갑골과 팔의 뒷면 팔꿈치를 바닥으로 지그시 내려주세요. 가슴은 올라오면서 넓게 펴집니다. 천천히 힘 빼주시고요. 거북목과 일자목, 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자세였습니다. 고개 왼쪽으로 돌려서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들숨에 고개 돌아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가시고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숨에 고개 돌아옵니다. 네, 왼쪽 어깨를 손 방향으로 길게 내려주세요. 오른쪽 어깨도 손 방향으로 길게 내려줍니다. 양쪽 어깨 다시 한번 손끝쪽으로 길게 내려주세요. 견갑골은 바닥으로 한번더 붙여주세요. 네, 두 발을 위로 들어주세요. 내쉬면서 배를 힘껏 안으로 당겨줍니다. 허리가 바닥에 충분히 닿는 상태 유지해 줍니다. 들이쉬면서 배가 살짝 올라옵니다. 내쉬면서 다시 아랫배 윗배를 깊이 안으로 허리는 바닥으로 이때 이때 목의 힘을 조금 더 빼주세요. 목의 힘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은 목을 가볍게 좌우로 들이쉬면서 복부 위로 양손으로 허벅지 뒷면을 잡아주세요. 두 발을 위를 향해서 발뒤꿈치 천장 방향으로 내 배는 바닥 쪽을 더 치그시 내려줍니다. 어깨 긴장되지 않게 견갑골 아래로 내려주세요. 잠깐 무릎을 굽혀 내쉬고 들이쉬면서 발뒤꿈치 위를 향하고 내 복부는 바닥을 향하도록 합니다. 내쉽니다. 다시 무릎 굽혀 내려주시고요. 들숨에 배는 안으로, 허리는 바닥으로, 뒤꿈치는 위를 향해서 아래로 발 내려주시고요. 들이쉬면서 위로 양손은 앞쪽 허벅지에 올려놓으시고요. 내 네, 양쪽 허벅지 근육을 최대한 단단하게 힘을 주면서 배를 바닥으로 내려보세요. 천천히 발 내려오세요. 잠시 손도 내리고 숨을 고릅니다. 내쉬면서 복부 당겨서 허리를 바닥에 충분히 꼬리뼈는 바닥에서 살짝 올라왔습니다. 들숨에는 엉치 꼬리뼈를 깊이 바닥으로 내쉬면서 복부 허리 바닥으로 들이쉬면서 엉치 꼬리뼈가 바닥 쪽으로 내쉬고 내 허리와 골반이 마치 시소를 타듯이 들숨에 엉치 꼬리뼈 라인 골반 쪽이 바닥에 내쉬면서 복부의 힘에 의해서 허리가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양쪽 손가락과 발가락을 넓게 펼쳐서 바닥을 꾹 눌러 줍니다. 새끼손가락과 새끼발가락은 한번더 지그시 바닥으로 눌러 줍니다. 턱이 들리지 않도록 아래로 가볍게 내려 주세요. 복부 힘을 줍니다. 엉덩이 근육을 안쪽으로 천천히 조여 줍니다. 엉덩이가 바닥에서 살짝 올라올 때 발가락 열 개와 손가락 열 개, 발뒤꿈치와 손바닥 팔꿈치, 어깨, 바닥으로 힘껏 내려주시고요. 엉덩이 근육, 최대한 단단한 힘을 유지하면서 들숨에 골반을 위로 높이 들어 올려줍니다. 양쪽 어깨, 바닥으로 더 내려주시고요. 무릎이 골반보다 더 벌어지지 않도록 발목과 무릎, 골반 넓이 유지합니다. 천천히 등을 내려주세요. 허리도 천천히 엉덩이의 힘은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려주세요. 그대로 크게 숨 고르세요. 다시 손과 발을 발가락과 손가락에 집중, 손바닥과 발뒤꿈치, 팔꿈치와 어깨 바닥으로 눌러주시고요. 천천히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진 상태에서 들숨의 위로 높이, 네, 골반이 올라갈 때 어깨는 내려주시고요. 세기발가락 바닥으로 힘껏 내려줍니다. 네, 발목과 무릎은 똑같은 간격 유지합니다. 턱을 살짝 안으로 당겨서 뒷목이 조금 더 펴지도록 합니다. 천천히 등뼈를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척추의 마디 마디를 느끼면서 내려줍니다. 허리도 위쪽에서 아래쪽 허리 방향으로 엉치 위 맨 마지막에 꼬리뼈까지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다시 발을 들어주세요. 양손으로 내 무릎을 가볍게 안아줍니다. 내쉬고 네, 계속 배로 숨 쉬어주세요. 내쉬고, 들이 n 고 네, 지금 이 자세에서도 발은 붙고 무릎은 더벌어지 i d a n e s h i g 들이시고 발의 간격, 무릎 간격, 골반과 똑같은 넓이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손을 아래로, 발을 천천히 바닥으로, 천천히 무릎 옆으로 내쉬고, 들이쉬며 가운데, 내쉬면서 옆으로 들이쉬고, 옆으로 손을 짚고 몸을 돌려서 앉아 보겠습니다. 이제 앉은 상태에서 골반은 바닥으로 허리와 등은 위로 어깨는 넓게 펼쳐 주시고요. 아랫배를 천천히 안으로 보내서 허리등이 조금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호흡해 주시고요. 머리 위치 앞으로 쏠려 있는 분들은 턱을 안으로 살짝 당겨 주시고요. 내 뒤통수를 뒤쪽 벽을 향해서 가볍게 보내줍니다. 크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숨 부드럽게 몸통이 채워집니다. 날숨에 복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부의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해서 호흡해 주시고요. 안정된 상태에서 호흡은 조금 더 깊고 고요해집니다. 제 손을 모아주시고요. 오늘 아침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나마스테